둘, 셋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오! 네. 자, 곧바로 개인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캐플러 첫째 최유진입니다. 만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플러의 두째샤팅입니다 大家好,我是캐플러의 샤팅.见面了,很开心. 호!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셋째 마시로입니다. 몸몸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마시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넷째 김시현입니다. 저는 멤버들의 인생샷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우.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다섯째 김다현입니다. 콩순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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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일곱째 휴닝바이예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밝은 에너지와 개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여덟째 서영은입니다 저는 링크 여정을 담고 있습,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우.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아홉째 막내 강예서입니다 저는 케플러에서 언니들의 사랑에 독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음어아 <웃음>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어? 음 바로 바로 중대 음 발표! <웃음> 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생겨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에 뭐가 있죠? 어, 어, 리본? 뭐, 리본? 뭐지? 자, 리본? 네. 리본 뭐, 리본입니다 <웃음> 아, 어, 죄송합니다 밟았으면 좋겠어요 조심조심 리본을 발표라는 멘트가 좀 멋있고 그럴싸하니까 있어 보이게 저희가 커팅식을 준비했습니다 와, 와. 와. 가위가 어디 있죠? 가위 가위 여기요 네 아, 예. 짠! 어, 와우! 네. 그러면, 하나, 둘, <웃음> 셋! 하면, 퍼트밤 자를 네. 건데요. 성공적인 중대 발표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라이브가 재미있게 끝날 수 있도록 간절함을 담아서 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절함을 담아서? 간절함을 간절함 담아서. 호우. 자, 시작! 하나, 둘, <웃음> 셋! 처음 메가 뭔가 좀 있어 보이나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세트도 오, 너무 예쁜 응. 세트도 너무 예쁘고. 카이. 가위. 가위도 가위. 밑에다가 있을게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 볼까요? 네. 네. <웃음> 네. 자. 두둥두둥 아. 네. 좀 정리가 될 리본 정리됐고 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중대 발표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다는 댓글이 있어서 어 길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선생님 제가 공개하고 싶어요. 아! 아,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웃음> 저희는 제가 조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정신이 되어줄 리더의 여 음. 여라 어, 역할. 역할? 응, 맞아요. 어, 정, 음, 정, 정말? 아, 정 정말 정말 정, 정, 음. 정말 정열, 음, 중요, 중요하다. 정말 정열하다고 생각. 생각해요. 음. 음, 네맞요 음, 이번에 진짜 진짜 기회를. 음. 음. 어, 우리 리더가.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와. 드디어! 정해졌어요! 네! 와! 네. <웃음> 아 네. 아 <웃음> 그래서, 네, <웃음> <웃음> 어, 어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블루 나와 주세요. 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명장 <웃음> 리더 <웃음> 최유진 아 귀여워. 위 멤버는 모든 멤버들의 심사 숙고 끝에 캡플러를 이걸러가 리더로 선정되어기에 이 이명장을 수여합니다 캣플러의 오오한 리더가 되길어합니다 오! 큐플러 등 오! 이동! 이동! 이 1등! 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웃음> 네, 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웃음> 어, 우리 케플러 멤버들이 있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잘이들입니다 짜손입니다. 어 그리고 사실 리더가 있다면 부리더가 있어야겠죠. 저희 팀은 부리더를 정해서 딱 부리더도 투표를 해, 아 부리더도? 했었는데 어, 제가 나온 김에 브리더 임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wow. 네. <웃음> 마시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브리더 브리더 <웃음> 든든하다 임명장 케플러 브리더, 마시로 위 멤버는 모든 멤버들의 심사숙고 끝에 케플러를 이끌어갈 브리더로 선정되었기에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케플러의 듬직한 브리더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케플러 1동! 와, 와! 축하해요! 브리더! 오다안 듣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브리님 소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브리다 마실입니다 <웃음> 어, 제가 이렇게 브리다가 되었기 때문에 유진 언니 혼자만의 부담 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고 싶고요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아니, 진짜 어, 저 혼자 하는 게 사실 조금 부담이 됐었거든요 음. 제 성격이 딱딱딱 하는 음. 성격도 아니기도 하면서 근데 시로가 항상 보면 은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들에 뭔가 빠진 부분들을 시로가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정말 우리 팀 조화가 더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파드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진짜 언니들 얘기 엄청 많이 듣고 맞아요. 제 얘기도 언니들 너무 잘 들어주고 이 대화에 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항상 밥 먹고도 하고 음. 집에 가면서도 하고 다들 음. 모여서도 맨날 자기 맞아. 전에도 얘기하고. 음. 그래서. 역시 <웃음> 역시 우리 케플러 <웃음> 언니들 <웃음>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어네 <웃음> 어, 네. 훈훈하네요 <웃음> 역시 케플러는 훈훈한 그룹입니다 맞아요 네이 훈훈함 받고 저희의 매력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 이거 보고 계셨나요 <웃음> 짜잔 내가요 네, 짜잔 어? 오? <웃음> 오? 어? 어? 이거? 네안 어. 보인대요? 어? 이거요네 어. 그거 어떻게 볼수 있나요? <웃음> 귀여워 네, 어떻게 볼수 아, 있어요 볼수 어, 있어요? 일단 언니가 설명을 조금 저거는 아! 정체불명의 음절이 쓰여있는 판넬인데요 각 음절 구역에 우리 멤버 개개인의 매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토크나 행동형 미션이 아 적혀있습니다 네, 네. 저희를 자세히 보시면 스티커로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어, 각자 원하는 걸 골라서 그 스티커를 쫙 뜯어주시면 됩니다 음. 오! 언니 맞네요? 네, 맞습니다 <웃음> 네. 네. 오! 네. 역시 선생님! 네! <목 department> 그럼 혹시 뜯으러 가는 <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어, 일단 지금 이렇게 앉은 순서대로 갈까요? 네! 네. 싫어 먼저? 네! 브리더 언니! 출발! 출발! 첫 번째 마시로 골라주세요. 네! 아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두구두구 어떤 걸 뜯을지. 과연데요 어, <marine>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니?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겠습니다 싫어하고 싶은 거다 해. 다 해. 리도 있네. 니? 어? 과연? 여기가 아 뭐, 구, 구에요? 괜찮아 침, 채, 캔. 여기입니다. 어떤 거야? 후요. 내 안에 다정함이 폭발한다. 자꾸 오. 자꾸 챙겨 주고 싶은 멤버. 오, 탑 3를 뽑자면 아, 우리다해. 아, 오딱잘 골랐네. 챙겨주고 어, 멤버가 있다면. 챙겨 주고 싶은 멤버 탑 3요? 제가 챙기는 거죠.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 챙겨 주고 싶은데. 다 챙겨 주고 싶은데? 세 명을 걸으자면은 일단 만내인에서 <웃음> 음. 예서는 챙겨줘야 될것 같고요 <웃음> <웃음> 네, 챙길 게 정말 많습니다 예서는 <웃음> 아, 챙겨야 돼요 <웃음> 아침도 못 일어나고 <웃음> 제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학교 그리고, 가야 돼두 네, 번째로는 히카루 <웃음> 아, 아, 귀여워 히카루가 예서보다 언니긴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 엄청 아기입니다 아기이기도 <웃음> <웃음> 하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도와줄게 많은 것 같아서 음 네. 히카루를 골랐고요 마지막은 아, <뮬레 mathematician> <뮬레 mathematician> 다현이가 <뮬레> 엄청나게 쳐가 봐가지고 <뮬레> <뮬레> 다현이로 하겠습니다 <뮬레> <뮬레> 아 <웃음> 감사합니다 사실 다현이는 챙길게 없어가지고 제가 <웃음> <뮬레> 반대로 챙겨주고 있는 것같데 하지만 <웃음> 그래도 다연이 걸라, 어, 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면? 네. 그러면 언니는 언니가 제일 뭔가 언니 본인도 이제 챙겨주길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챙겨 음. 받고 싶은 그런 멤버가 있어요? 어 받고 싶다기보다 챙겨주는 멤버가 바로 영은인 것 같아요 음. <웃음> 뭔가 맞아. 되게 네, 분위기 상황파도 잘하고 맞아. 뭔가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음. 그때마다 자주 자주 제가 챙기려고 하다가 영은이가 더 챙겨주는 상황이 음. 더 음. 많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은이가 나이는 어린데 진짜 음. 성숙해 음.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것도 모든 게다 <웃음> 네, <웃음> 역시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영은이 한번 뽑으러 갈까요? 갈까요? 이 와요! 네. 가보겠습니다! 의젓탄 영은이! 의젓타요 와 이게 이렇게 있구나! <웃음> 과연... 음. 뭐 하고 싶어요? 과연 <웃음> 어떤 걸 뽑을지... 영리의 선택은... 아,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레를한 번... 아, 그래. 아 그래. 오. 과연! 아우... 고! 아닌 거 같아! 아, 잠시요 제가... 진짜. 손에 힘이 어렵죠, 좋아서... 어렵죠, 어렵죠. <웃음> 역시 <웃음> 의지하고 싶으면... <웃음>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웃음> 가까이 아, 네 네. 네. <웃음> 아, 오케이. 자! 자뭐 찍고 뭐? 싶은 CF가 있다면 오, 원하는 오, CF 연기 오. 3종 세트를 보여주세요 오오오오오 잘할 것 같아 약간 맞아. 이거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약간 팬분들께서 응. 어, 원래 있던 CF 말고 영은이만의 CF를 한,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영은이만의 CF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오 맞아요. 기대돼요. 약간 팬분들께서 힘드시고 약간 지치실 때 어, 힘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에너지 있는 광고를 한번 오 찍어보겠습니다. 오 영은이 <웃음> 캐릭터네 따요. <광고 했잖아요. 웃음> 파이팅! <웃음> 이팅 여러분, 저영은이랑 항상 행복하고, 웃고, 자신 있게! 가자아자화이팅 귀여워! 영은이 오늘 뭔가 레몬아가 해야 될것같은 에너지 민게비타영은 이렇게 있어요 언니 오늘 힘난다! 힘납니다. 응. 힘이 납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자, 다음. 희에. 예. 커닝 바이 예. 희에. 커닝 바이 예. 바이 바이 예. 오빠 지우? 없어요 과연. 과연. 어, 희에 오는 뭔가 성숙하다응 약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 좀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요. 뭘법지 어. 어. 저는 렛츠 고. Let's go. 풀을 뽑아보겠습니다. 플래닛, oh, 플래닛. 오 약간 오, 빙, 다 하는 <웃음> 가운데, 가운는 <웃음> 건가? 가운데. 역시 가운데가 좋아. 네. 아? 거기가 아야.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 뽑았어요. 오. 짜잔. 대죠 짠. 케플러의 비타민 언니 오. 동생별로 특화된 치얼업 방법이 있나요? 어. 오 비타민 얘기 나왔는데. 좋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번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별거 안 했는데 뭔가 언니들이 자꾸 웃어주는 기분이 들어요. <웃음> 그래서 대체 내가 뭘 했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웃어주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니들한테. 아니 희애가 눈을 마주치면 일단 희애랑 눈을 마주치면 되게 되게 재밌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웃음> 뭐,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웃음> 올라가고. <웃음>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무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혼자 변형해서 추는 게 많잖아요. <웃음> 그게 너무 <웃음> 너무 웃깁니다. 너무 행복해요 희애 덕분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웃긴데 아무렇지도 맞아. 않아. 어, 당당하지 않서왜 어, 웃는지 몰라. 맞아. 그게 <웃음> 네. 웃겨. 웃겨. <웃음> 희애랑 <웃음> 안무하다가 눈 마주치면 행복해지지 않아? <웃음> <웃음> 어? 아니 희애볼 때마다 웃어요 <웃음> 아니 <웃음> 저, 저랑 희애가 계속 팀이 있어요. 티에 아니면 맞다. 옆에 아. 있어요. 같은 네. 위치 아... 그래서 너무 웃겨 계속 게 이동해도 쉬 <웃음> 연습하다가 웃어서, 우, 우, 웃어서 울었잖아 맞아 계속 <웃음> 웃어가지고 맞아 진짜 둘이 <웃음> 엄청 이해가 진짜 웃겨요 말이 많아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언니들한테 특화된 약간 치열업 방법. 방법 방법은 일단 언니들한테는 뭔가 가끔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 조금 음. 전 아무렇지 않지만 <웃음> 웃음이 되어주고 또 친구인 히카루랑 영은이랑은 뭐 그냥 같이 얘기해도 행복하고 재밌고 그리고 예서는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우정도 많다 보니까 <웃음> 음 예서는 그냥 같이 있으면 예서도 약간 에너지가 넘치니까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요 같이 멤버들 사랑해요.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 우리 멤버들 진짜 에너지 좋다니까 <웃음> 맞아 <웃음> 어? 히애는 뭔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음. 응. 반대로? 응. 반대로? 응. 응. 저는 그냥 멤버들하고 있는 24시간이 행복합니다 <웃음> 아아 0.5천원! <웃음>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잘한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잘한다! <웃음>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도, <웃음> 나도 행복해요. <웃음> 우리 케플러 <캐플라> 함께라서 <웃음> <학기라서>. 아! <웃음> 리더. 네. 그 다음 제가 리더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et's go! 아, Let's go! 자, 저는 리 <웃음> <웃음> 과연 우리 리더는 무엇을 해볼 것인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이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생겼띠띠띠 <웃음> 이 동생들이 찐 동생이라면 어떤 캐릭터의 동생일 것 같은지 <웃음> 오! 신박한 질문 <웃음> 응, 기대하겠습니다 어한 명씩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히카로 먼저 <웃음> <웃음> 히카로는 일단 되게 장난을 많이 칠것 같아요 어. 개구장이일것 같아 막 언니, 막 언니, 계속 옆에서 막쪼알쪼알 쪼갈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막 맞아 막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야 음, 맞아요 어,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웃음> <진짜>? 귀여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리고 예선은 아, 이게 막내다 보니까 항상 챙겨줘야 될것 음, 같은 느낌 이 음, 음. 음, 뭔가 힘들어 보일 때 한번 이렇게 안아주거나 음. 막 가끔씩 맞아요 진짜 어. 애교 많고 맞아 애교 많아요? 응, 응, 응. 일상의 애교 한번더 애교, 아, 애교, 애교 많아요? 많아요? 너 많아. 네. 애교 많아 요너 많아요? 애교 많아요? 챙겨주고 싶은 <웃음> 다현이는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왜저왜 누가 이러고 있으니까 <웃음> 다현이는 사실 너무 예능 캐라서 <웃음>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때아 다현아 좀 웃겨줘 <웃음> 이럴 수 있는 진짜 진짜 웃겨요. 네. 음, 음. 그 다음, 샤워팅은 항상 어른스럽다 보니까 좀 뭔가 뭔가 챙김을 오히려 받을 음, 것 같은? 음, 어. 맞아요. 음. 나는 플래닛 때부터 음. 계속 같이 했었으니까 네. 되게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다는 거를 알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성숙한 동생일 <웃음> 음. 음. <웃음> 것 같고. 채연이는? 음. <웃음> 채연이는? 진짜 진짜 찐 자매처럼 아, 진짜 찐 자매가 될것 같고 <웃음> 어, 막티격태격하면서도막 맛있는 음식 음. 얘기할 때나 막 재밌는 얘기할 때 언니 그래서 그래서 어. <웃음> <웃음> 그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웃음> 음. 진짜 찐 동생 찐 언니 같은 느낌일 것 같고요. 음. 그다음 <웃음> 희애는 희애도 똑같이 장난이 많을 것 같은 느낌. 음, 음. 의외로, 음. 어 네. 의외로. 진짜 되게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엘레강스하게 생겼는데 진짜 장난기 많을 것 같고 <웃음> <웃음> 실제로도 장난기가 많고 <웃음> 네 그렇습니다. 영은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 아니다 성숙한 면도 있는데 애교를 좀 애교가 좀 많아요. 음. 언니, 언니 이럴 것 같고 아, 네. 뭔가 요구할 때더 애교할 것같아 언니, <웃음> 나 용돈 언니 용돈, 용돈 필요해 아야 <웃음> 그래, 영원아 부들부들부들 <웃음> 줄게 부들부들 <웃음> 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부들>. 귀여워서 준다 <웃음> 어 그리고 시로는 진짜 신기한 게 동생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언니, 언니 같은 음. 느낌이 있어 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거나 할때 이제 아딱 어, 둘이더네 진짜 응, 응.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 좀 약간 같이 대화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 응, 맞아요. 동생 네 좋아요 딱 둘이도 짱이네요 네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딱 언니가 약간 어. 약간 해준 게딱 그런 느낌 느껴져요 응. 히카루 동생이라면 약간 이런 거? 응. <웃음> <웃음> 근데 미워할 수 없어 쟤너 <웃음> <정말> 귀여워 <웃음> 아니야 아. <웃음> 네. 뭔가 반대로 네. 유진 언니가 응. 진짜 언니라면 <웃음> 유진 언니가 진짜 친언니라면 어떨 것 같아? 나보다 동생일 것 같아 <웃음> 어, 맞아 <웃음> 뭔지 알죠? 아니, 뭔가 <웃음> 내가 깨워줘야 되고 내가 어, 어. 밥 챙겨줘야 되고 <웃음> 유진 언니 약간 애교 부리면서 음. 나 자꾸 해줘 이럴 것 같아 <웃음> 맞아요, 맞아요 불러가지고불 꺼줘 이게 아니라 채연아 <웃음> 잠시만 봐봐 똑같아! 왜요? 왜요? 나불좀 꺼줘 불좀 꺼줄 수 있어? <웃음> 오케이 <웃음> 불좀 꺼줄 수 있어 <웃음> 고마워 아 맞아 그럴 같지 정답 네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네요 맞아.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 고! 갑시다 채영지 채 언저전 <목소리로>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오. 어떤 거요? 가, 가, 가, 가, <웃음> 가, 가. 어. <웃음> <가. 웃음> <웃음> 고막 포강 무만증. 노래 30초 불러주기. 와. 잘 뽑았네. 네. 내 꺼네 내 꺼네. 진짜. 오케이. 어, 어디서 부르면 되죠? 마이크, 센터 마이 마이크 마이크 좀마이 언니 이거 마이크도 잠시 <웃음> 옮겨, <웃음> 옮겨 옮겨 줄까 아 가벼운 마이크네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 아. 어, 너무 이뻐 음악 방송으로 불지 괜찮아도 괜찮아 불러주세요 어! <웃음>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자 하나 5, 6, 7 세븐 해주세요 하나 둘셋넷 떄려놓고 때려놓고 기대하고 아파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목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이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 와우 와우 와우 와호 와우 반주라는 수능이었잖아요 네, 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와미도 그러니까 진짜 다잘될 거예요 와. 괜찮아도 괜찮아요 괜찮아도.. 음. 어, 래에래서우춰서 음. 목소리도 너무 음. 잘 어울려. 와우 와우 와우 최연와이때아이이언우 바다처럼. 음. 약간 잔잔하면서 목소리 톤이 이쁜 음. 그런 음. 노래들이 음.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또 많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 좋아요! 나중에 약간 팝송 음. 같은 음.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신청곡! 재즈. 생각해놔야겠다 맞습니다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팬분들도 많이 한 명당 10개씩 응. 오! <웃음> <웃음> 그러면 80곡 그러면 <웃음> 매일 세즈 <웃음> 만난 조금 보여줄 수 있나? 오, 재즈요? 아, 재즈 아니면 무슨 뭐, 곡이지? 그때 좀 들려줬던 거 있잖아 뭐 있을까요? 팝, 팝송? 팝송이나 네. 그... 그거 있잖아 뭐죠? 아. 되게 어려운 노래데 Pretty? 어 이거! Freedy. 아, 이거 어렵나? For you give me feelings n e v e r b e f o r e I'll make you need the best By t e k i n g a u g o t r o 아 부럽다 아, 이것도 잘하고 나, 어, 어, 어, 너무 잘한다 언니, 이따 사인해주세요 네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다음, 다음 네 렛츠 고! 렛츠 고! 하고 싶어 있어요 oh. 어맞지막 oh. 이거 엉! Oh. 아, oh. oh. oh.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오이 1이 1이 허물다, 허물다. 응. 댄스 스포츠 중아음 제일 자신 있는 동작. 아 언니 그아 댄스 스포츠 그거, 댄스 그거 언니 막 것. 옛날에 그거. 맞아. 아, 아, 아 진짜 잘 맞는 거다 뽑는다. 그니까. 그러면 다시 Girls p l a n 9 9 9 제가 제일 좋아해 무대는. 팬미잖아요. 응. 어, 그이 안무 동자 하나 동자 look like 라틴 댄스. 음 아, 아, 아 맞아 맞아 오늘 세요그동작그 동자 퍼게요 센터로. 와. 퍼요와야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였지? 훅하고 가 뱀뱀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Five 훅하고 가 뱀뱀뱀 뱀뱀 숨죽여 뱀뱀 난 너에게 애 여기 애! 아, 여기 여기요. 여기 파이팅! 아, 아 여기 파인. 여기 파인. 다다 다르다. 달라 아, 달라.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웃음> 아니 <웃음> 팔다리가 <진짜>. 길어가지고. 너무 <웃음> 네. 어쩜 이렇게 지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 너무 예뻐. 싸! 쌉! 맞아어 아, 미안해.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 따연아님. 저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디안! 저는. 디안, 디안. 뭘 하지? 캘러리, 캘러리, 러리 캘러리. 러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네. 둘셋 쨔! 어어 귀요미 동요 가사에 맞춰 프리스타일 댄스를 보여주세요. 오. 오. 오. 프리스타일 오. 프리스타일 오. 프리스타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동요를 저희가 동요를 불러드릴게요. 공채 말이. 곰세 마리. 곰세 마리 괜찮아요? 좋아요. 곰엽마리 귀엽게 도 하고 파워풀하게도 하고 귀엽게 파워풀하게? k 오케이 아빠 k OK. o 오케이 해볼게요 OK. OK. OK. Ben, OK. McNestab> OK. أه.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 자기야 너무 귀여워. 나 쓸쓸 사랑한다. 아! 아. 니 어떻게 사한다 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불러준 노래 이런 걸 넣을 생각은 하고. 그런 생각이 아, 나오지? 와 아, 아, 대단하다.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역시 <웃음> 반전. 역시 역시 반전네. 반전 갑자기 막내 앞에서 막 팔을 막 <웃음> <웃음> 팔을 막 놀랐죠? 놀랐죠? 팔이 빠해서 빠지... 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빠진 거기도. <웃음> 괜찮아요?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언니 혹시 트로트에 맞춰서 할수 있어요?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 오케이. <웃음> <웃음> 다현이의 곡이 있지. <웃음> 언니만의 <웃음> 그런 스타일로. 그래, 좋다 오케이, 오케이 와우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아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춤? 오케이 응 프리스타일이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시. 괜찮아요? 춤. 네한 박자 쉬고 두아 박자 쉬고 세 박자 막자 쉬고 하나 둘셋 나의 사랑.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닿는나 봐요 당신 없이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리어. <웃음> <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와, 사람, 아, 어떻게 해야지? 1 배우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 어, 어떡해 반했어요? 반했어요? 어떻게 그걸 집속에서먹었는데 반했어요? 반했어 싸인 싸인 싸인 해주세요 서로 팬이에요 팬에 너무 좋아요 이제 6시 갑니다 두구두구두 막두구두구두 막 막두 중에 하나는 뭘? 피카로 뭐 하고 싶어? 네. 저예요. 응. 저는 리 하고 싶어요. 리. <웃음> 네. <웃음> 리? <그냥 웃음> 예서가 고마워요. 골라준 거. 고맙습니다. 골라줬어 리. 또 맞대. 아, 오케이. 어? 갑자기 여덟 명의 언니 생겼다. 어떻게 이래? 또 언니들이네? 언니 오, 내가 칭찬을 모사해보자면 아 오, 어떻게 이래? 오, 진짜 어려운, 어려운데 그러면 가까운 히카루언니부터 한번 해볼게요 히카루언니 뭔가 <웃음> 조용히 하십시오 <웃음> <웃음> <웃음> 아 하십시오 조 하십시오 이일것 같고 <웃음> 다연언니는 아까도 계속 했는데 <웃음> <웃음> 아, 뭔알아 알아. 모두 반들어 때. <웃음> 약간 약간 이런 거. 음. 이거 하는 거. <웃음> 잘 캐치했어. <웃음> 어, 샤워팅 언니는 저기 선생님. <웃음> 네. 아, 질문 있습니다. <웃음> 이거 항상 언니. 음,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습관. 저희 그래서 다 약간 한번 씩다 아, 하는 거 같아요. 응. 아, 저기 멤버, 저, 저, 저, 그, 그, 어, 소그 선생님. <웃음> 약간 로봇 같.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그리고 채연 언니. 채연 언니는 요즘 따라 저희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 주고 음, 그리고 언니가 맞아요. 카메라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 맞아. <웃음> 다연아, 고개 조금만 올려 봐.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유진 언니, 유진 언니 조금만 조금만. <웃음> <웃음> 잘 왔나? <웃음> 아, <웃음> 아, <언니>. 맞아. <웃음> <한 웃음> 보여 주세요. 스윙샷 당당인데. 보여 주세요. 어, 예설 한번 찍어 볼까요? 네,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예서 여기 머리, 잠시만 아, 네 아, 디테일 고기 살짝만 이렇게 네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맞아 아, 네. 이렇게 해 어, 저희의 사진 작가님이십니다 진짜 스테라 아, 네. 그리고 유진 언니는 네 항상 아침마다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아, <웃음> 5분만 안녕하세요 <웃음> 얘들아, 어딨어? <웃음> 어, <웃음> 어, 맞아 <웃음> 어. 잠시만요 <웃음> 아! 똑같아! 똑같아! 아, <웃음> 아니 여러분 똑같아! 똑같아! 안녕 진짜 똑같아요 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녕 진짜 이거 똑같아요 안녕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아, 아, 아니 내가 귀여워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언니 맨날 아침에 응 아침에 깨우러 가면 진짜 진짜 벌떡 일어나서 어! 하고 나가면 다시 해요 음. <웃음> 아침, 아침 먹을 때도 어. 프로그램 때 아침 먹겠다고 저한테 깨워달래요. 그래서 깨우러 갔어요. 언니, 아침 먹어야죠? 그래서, 아, 안, 안 먹어. 이렇게 먹어. 쓰러지고, 그 다음에도 아침에 먹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저는요. <웃음> 아니, <웃음> 연습이 맞아.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음, 음. 그건 그렇죠. 아니면 먹었지 않았을까는, 라 <웃음> 네, <웃음>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희예. <웃음> 희예 언니는, 솔직히, 모든 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웃음> 진짜. <맞아요. 웃음> 그냥 살면서 언니같이 재밌는 사람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 근데 웃겨.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언니가 뭔가 제가 딱 언니다 할 만한 거는 언니가 예전에 슛이라는 곡으로 음, 경연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때 하필 왜 오늘일까? <웃음> 아! 딱 <웃음> 있었어요. 이 맞아. 눈썹. 손가락게 떠야 된다고. 나 빌고 내낼까 너무 이뻤어요. 아 진짜 이뻤어요. 진짜 아 <웃음> <웃음> 슛, 슛. 슛. 그리고 영은 언니는, 영은 언니가, 음, 영은 언니. 영은 언니는 항상, 어 예서 예서 왔어? 예서 왔어. 아 아, 예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웃음> 응, 맞아 응, 앉아. 맞아, 맞아. 항상 저를 챙겨줘요. 진짜. 맞아. 맞아. 너무 스 히카루 언니도. 히카루 히카루 여기 앉아 앉아 <웃음> 앉아 이런 거. 진짜. 맞아. 스윗. <웃음> <웃음> 예서가 <웃음> 사한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웃음> 어떻게 보면 제가 생일이 늦어서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웃음> 어. 근데 이제 막내니까 너무 귀여워서 <웃음> 음. 계속 뭐 하면은 언니 막 이렇게 와요, 이런데. 어 예서 여기 앉아. 어. 여기 예서 <웃음> 앉아. 예서 앉아. 예서 앉아. 먹었어? <웃음> 이러면서 계속 막, 막 챙겨주고. 어. 약간 예서를 챙기는 게제 음. 삶의 남국인 <웃음> 네. 그런 느낌이 들, <웃음> 들 정도로 예서 챙기는 게 취미가 됐어요. 어. <웃음> <웃음> 사실 이건 모든 언니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항상. 근데 서수이 씨. <웃음> <너> <웃음> 서수이. 서수이. 서수이. 서수이, 서수이. 수이. <웃음> 수이 씨. 별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로언니시로언니는이 보조개가 진짜 인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똑같아 닮았어 진짜 닮았어. 닮았어. <웃음>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이거 그니까 아니면 항상 맞아요 아이 표정 진짜 귀여워요 이거. 항상 언니가 하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서랑 마시로 언니랑 머리 길이가 차이 나는데도 항상 헷갈려 음 항상 어 마시로 언니 어 예서구나 <ninety> 예서야 어 <웃음> <오>, 마시로 언니 안녕하세요. 또 <웃음> <웃음> <então> 예서가 실 <laughs> 언니 옆에 가서 같이 웃어볼까요? <웃음> 어 좋아. 진짜. 닮았 진짜 진짜 닮았. 진짜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 <웃음> 진짜 진짜로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 진짜 닮았어 저희는 모르거든요 <웃음> 웃어봐요 둘이 하나 아, 둘 거울 보는 거 같아 진짜 닮았어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귀여워 자, 네. 네. 우리 카메라 아,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셋 둘, 아, 이야, 이야, 너무 귀여워! 아, 예쁘다, 예쁘다 잘못나 예시로 잘 예서 진짜 관찰력 좋다 음. 그러니까 음. 음. 아니면 우리도 포인. 예서를 한번 따라해봐요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예서가 그 항상 대기할 때 자잖아요 그때마다 <웃음> 진짜 귀엽게 자는데 맞아 진짜 잘때 항상 입을 <웃음> 맞아 이렇게 맞아. 예쁘게 자요, 잘 때도 그래서 항상 그거를 사진을 찍어놔요 폴라로이드로 찍었지? 찍었어 나 찍었어 몰 찍은 거 되게 많아 <웃음> 왜 찍었어요? <웃음> 몇개더 있어 많이 찍었어 진짜. 에? 스트레칭하다 잔것 귀여워. 스트레칭 <웃음> <진짜 웃음> <찍은 거> 많아요 진짜 <Official> 애기 <웃음> 토끼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때 <웃음> <웃음> 아, <이거. 웃음> 어떻게 잤지?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아 좋아요 좋아요 자는 모습을 기억하는지 한번 진짜 귀여워 어떻게, 어떻게 졌다고요? 되게 입은, <몬> 입은 버려, 근데 살짝 이렇게 그게 어, 힘을 <몬> 풀고 이뻐 귀여워 근데 저 눈이 잘안 감기지 않아요? 어, <몬> 살짝 떠있어, <몬> <몬> 살짝 떠있어 살짝 떠있어,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그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게, 어, 어. 그게 레전드였는데 언니들 옷걸이로 제 몸에다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서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웃음> 연습실에서 그래서 거기 예서 집처럼 옷걸이로 예서 이렇게 존을 만들어줬어요 <웃음> <웃음> 신발도 벗겨가지고 이렇게 놓고 <웃음> 귀여워 벗겼어요 벗겼어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난 내가 버은줄 <벗은> 알았죠 <웃음> <웃음> 네 다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웃음> 마지막 히카루 히카루 리로하루 네,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오케이, 밖에 없습니다. 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 트램, 오, 골 걸크러시, 뿜뿜, 뿜뿜, 뿜아 뿜뿜 뿜뿜.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생 모습을 자유롭게. 어필해주세요. 어, 아 아, 알아? 네. 예. 알요 잘해, 양국어. 저는 샘모습. 저는 표정으로 샘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네. 뭐 할까요? 그. 둠바야? 둠바야. 둠바야도 듣고 많이 연구했던 뱀마찬요 고마워 <목마> 사 아, 그러면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어쩌니 오케이 오케이 불러주세요 네 <목마> 5, 6, 7 어쩌니 숨지는 나야 오! 오! 오! 다음 오, 아마 팬분들이 다 인상에 남는 어르더 핑크 아빠이에요이거 <웃음> <이건 맞지만> 마지막 <목마> 디쉬 음,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게 레전드지 저, 이거 진짜 네, 네. <웃음> <웃음> <응>. 5, <웃음> 6, 부탁드립니다. 7 8 이거 마지막 데 아! 아니 제가 아, 사랑해. 그사 아돌라 라이브. 네. 그때 히카루가 젓가락질을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이거 마지막 때 해달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오늘 보내 아아 오늘 보내 너무 좋습니다 형생 시켰거든 예. 진짜 아니, 히카루의 걸크러시는 진짜 처음부터 걸스 플래닛 음. 처음 했을 때부터 음. 인상 깊었죠 오, 이게 뭐야 되게 잘한다 음. 나 그래서 그때 리액션 음. 나 많이 나왔잖아쟤 음. 네. 뭐야? 오, 맞아 쟤 뭐야? 와 <웃음> 1등 잘한다 오. 네. 와, 진짜. 음. 감사합니다 그땐 이렇게 귀여운 애인 지 몰랐지? 몰라서. 몰랐지? 아, 귀 이렇게 귀여운 애인 지 몰랐지? 우선 언니, 쌤 언니. 이 응. 근데. 와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자. 데이미. 너무 애정. 귀엽지 데이미. 아우 우리 다 캡틀러. 끝났어요. 끝났어요. 와, 끝났어요. 우리 캐플은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거든요. 어? 너무 빨라요 아, 네. 진짜 빨라요? <웃음> 진짜, 빨라. 진짜 빨라요 정말. 진짜 빨라 <웃음> 피카로 귀엽네 응원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팬.. 랜덤인 듯 랜덤 아닌 맞아. 뭐 그런 느낌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이뻐 보이고 응.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뭔가 진짜 재밌는 댓글들이 보면 볼수록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주접? 주접, 주접 댓글들이 음.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웃겨가지고 음. 계속 웃게 돼요. 하루 음. <웃음> 아. 예쁘다 영은아 영훈아 사랑해 다영이 해주세요 케플러 돈 많이 벌어 케플러 돈 많이 아, 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케플러 <웃음> 아, 아, 아, 리얼리티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 뭔가 진짜 빨리 이렇게 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음. 이렇게 네. 잘 보이고 싶고 <웃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활동하는데 음. 있어서 굉장히 큰 맞아요.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웃음>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타이밍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음> 이 타이밍이 <웃음> <미안해요>. 타이밍. <웃음> 괜찮아, 네, 괜찮아.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웃음> 여러분. 뭔가 잊으신 게 없지 않습니까? 아전 아, 네. 잊지 않았습니다 음. 아 오. 저희 중대 발표를 하나 더 해야 돼요 맞습니다! 어, 어, 어, 이밍이딱 좋네요 멋있까요? 네, 저희 케플러의 리더와 브리더가 생겼고 음. 아주 매력 뿜뿜 넘치는 우리 멤버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없는 거는 뭘까요? 뭘까요? 아, 뭘까요? 뭐가 빠졌는데 바로 멋있, 팀 구호입니다! 멋있. 저희의 목표가 담긴 그거를 60. 60. 60. 60. 초 60. 60. 60. 60. 60. 60. 6 60. 4, 5, 6 60. 6 60. 60. 60. 60. 60. 60. 60. 6 귀여워. 60. 60. 60. 60. 60. 60. 6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이런 느낌. 네, 아주 센스가 넘치네요. 네. 넘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아, 아 네, 잠시만요. 예. 어, 네, 오케이. 네. 다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고그 다음에. <웃음> 네. 떨리네요. 어디 카메라를, <웃음> 어디 카메라를 봐야 될까요? 한, 네. 가운데. 아, 네? 첫, 첫 공개. 네.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빨간색 네, 자, 둘, 셋, Catcher I, Catcher My. 안녕하세요, 캡멀라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첫 공개예요, 첫 공개. 와 <웃음> <웃음> 우리 일곱째 영어 잘하는 일곱째 한번 영어 원어민 발음으로 해주세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et's go. 오, Catcher. 다시. 아, 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조금. <웃음> 네. <웃음> 긴장하지 말고. 네. 호흡하고 호흡하고. 네. x 하겠습니다.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웃음> 안녕하세요 캡플러입니다. <웃음> 네. 저희 캡플러가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와우. <웃음> <웃음> 아니 저희가 팬 구하자마자 갑자기 또 댓글들이 엄청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웃음> 와 아주 귀엽다. 진짜 예쁘다. 빨라, 진짜 너무 빨라서 진짜 못읽겠어요 음. 네. 예쁘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oh. 한번 구호를. 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같이 할수있어 잘해야지. Catch your eye. 좀 어려운데? 어, <웃음> 중. 어려운. 데 <웃음> 음. 어려운데? 좀 안으로, <웃음> 좀 안으로 오케이. 들어와서. 좀 안으로 들어와서. 좀 붙을까요? <웃음> 네. 할게요. 환 <웃음> 셋, 넷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캡플라입니다 와. 다들 와. 너무 귀엽다고 네, 반응이 좋아요 봤습니다. 너무 좋아 재밌습니다 캣 진짜 캣션. 진짜, 캣션. 진짜 빨라요 진짜. 진짜. 하,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많아요. 하트 응. 하트 하트. 와 하트 엄청 올라가. 하트 오.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와와 와. 댓글이 진짜 댓글이야. 와 진짜, 와, 진짜, 와, 빠르다. 댓글이 뭐 진짜 빠르다. 자 아이모지. 자. 와. 너무 좋대요. 진짜 빠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음. 우리 캐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조 라이브마다 하는 그 네. 타임. 그러면 하트로.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오 초. 시작.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케플러. 캐처 아이 이거 하고 싶어이거할까 아이, 네. 이렇게 아이, 아이. 하나, 둘, 셋 하나, 두, 세, 네, 다섯. 호. 마지막. 뭐 할까요? 캐처 마인. 마인. 마인드. 오케이 좋아요. Yeah. 시작. 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Okay. Yeah. 네. 아 오늘의 중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 벌써 <S> 아쉬워요. 많은 시간이 되었어요. 네첫 유튜브 공식 라이브인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팬분들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나요? 자. 어,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었는데, <웃음>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어색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처음이면요, <웃음> 유튜브 라이브는.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에 한 명씩 캐쳐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로부터 네. 캐타임 귀엽게, 이쁘게, 네. 상큼하게. 네. 오늘 어색했던 거 이런 걸로 봐주세요. 네. <웃음> 봐주세요. 네. 예쁘게 빠주세요 <웃음> 예쁘게 봐주세요! 아 귀여워! 다음 예서 캣쳐 아이 캣쳐 나 예뻐!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예뻐! <웃음> <웃음> <웃음> 아 인형인가? 진짜, 진짜 살아있자 다연이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짠아 귀여워! 순순이 귀여워 콩순이 No. 누우르무어 콩소리 <웃음> <공손이> 냉장고, 누우르면 몰라요, 누우르면 보지 나와요. 다음 쇼팅 <웃음> get your eye, get your mind. <웃음> 아 <웃음> 너무 예뻐. 아 <웃음> 나 공주처럼. 뭘 해도 많지. 예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래요? 다음 <웃음> 채연이 최연이도 더... <웃음> 더... 예뻐요. 네. 어우 예쁜가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저도 get your. I'm. Your 진짜, 네. Catch your mind. 와! 와! 죄니다 말랑이. 저도. 진짜 하이. 친언니. 네. 얘기도안 되나요? Catch your i y e Catch your mind. Hi. 우리 리다. 리다. 리다. Next. Next. Yeah. Catch your eye. Catch, Catch your mind. 예쁘다 예쁘다 <목소리> 예다네 <As> <웃음> <As> <웃음> <al> <웃음> <알아> 다음 양은이 c a 아이 h e 아오 오늘 소이 음, 진짜 스 w e e t s 이 서스윗 서영은 아니고 서스윗 서 뒤에 배경도 너무 예뻐 잘 어울려 다음 넥 너무 예쁜데 오늘 불이다 싫어, 네. 뛰들. 아, 히 아이, 예뻐, 예뻐. 부심 차오른다. 플너 예쁘다. 진짜 어떻게? 진짜 너무 예쁘다. 요 우리 오늘 멤버들은 어땠어요? 저는 네. 너무 재밌긴, 재밌었거든요 긴재밌 네, 떨리긴 네, 했는데 떨렸어요 긴장아요, 긴장. 맞아요 저는 오늘 또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케플러 진짜 예쁘고 진짜 잘하는구나 짱플러! 아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짱플러! 짱플러 혹시 케플러 팬이세요? 팬 <웃음> 사인 부탁드립니다 같이 <웃음> 네, <웃음> 사인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라이크> 사인해주세요 짱플러 짱플러 부탁드립니다 계속 라이브 하고 싶다 아, 너무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딱 정해졌어 더팀 구호도 정해졌고 음. 리더도 정해졌고 부리더도 정해졌고 정말 우리가 케플러의일의 하나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음. 그리고 난또한번또느꼈어 이쁜 도도 느꼈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짱이에요 <웃음> 어땠어요? 희인은? 저는 뭔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재밌는 판넬 가지고 뽑아보면서 음. 음. 좋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다음에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아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거예요 맞아. 좋아요 영은이? 네. <웃음> 음, 음, 저는 어, 진짜 이제 우리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음. 너무 너무, 음. 너무 행복하고요 음. 어, 우리 캣플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연습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어, 끝까지 저희 집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음. 그리고 마지막 그 브리더가 마지막 음. 네. 어땠어요? 일단, <웃음> 오늘 이렇게 리더랑 브리다 그리고 그거까지 공개를 해서 뭔가 이제 진짜 데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좀 느껴지는 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뭔가 저희가 진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또 저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밥 챙겨드시고 참잘 음. 자세요 아아 한국말 <목소리> 너무 잘한다 진짜 한, 한국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말말도 한국말로 한국한국요 잘해? 한국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근데 드디어 우리 캐플러 리더 있어요. 펠리더도 음.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오늘 생일 러분들이 만나서 진짜 행복해요. 네. 음. 음, 다음에 또더 <웃음> 만나야 돼요. 아 음. 음. 잘하는데요? 네. 아니요. 진짜. 완전 많이 늘었어요. 네. 완전 진짜 많이 잘해. 타연이. 네. 네. 어, 뭔가. 그 시작 전부터 이게막 댓글들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음. 보고 음. 막 진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좀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상 소통하고 저희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음. 또봐요 음. 예서. 예서. 음 저는 뭔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저희끼리의 그런 얘기들을 일단 들려릴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함으로써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네. <웃음> 할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팬분들께 여러 저희가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얘기하고 그리고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팬분들과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그리고 가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음. 저희가 여러분들께 향해 달려가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네! 카루카루카루 저는 오늘 첫 유튜브 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 팬분들 코멘트 보면서 할수 있어서 아, 음. 더 재밌고 뭔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음. 커요 음. <웃음> 커요 네. 빨리,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음. 그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웃음> 자 그럼 우리 공식 인사 또한번 드리고 마무리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센터로 와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 실수하지 말고. 네. I 이 e t my mind. 에요 여러분.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뭐 아까 틀렸었어? 네.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아안렸어 혹시 틀리셨나요? 아, 아. 혹시. 제가 니까틀 때까지 할 겁니다. <웃음> <웃음> <웃음> 틀리면 다시 할 거예요. <웃음> 네. 몇번해야몇번 해요? 몇번 해야 돼요? 할수 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 o u 지금까지 캐플 p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기 조심하세요. 빠바 사랑해요. 밥 먹고.